안녕하세요 심발 <웃음> 박사 이은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온 이유는 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신년모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함께 왔습니다 어, 안녕 <웃음> 갑시다 도도. 패션 네트워크 모임 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볼게요 일찍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지 어여 안녕하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안녕 <목소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전 오늘 촬영 동상이나 아, 네. 사진 좀 찍을게요. <웃음> 나 왠지 왜 이렇게 제일 아, 사람 같지? 괜찮습니다. 안녕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상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왔세요안생 많다. 안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19년도 패션 네트워크 회장을 맡게 된이세 FNc의 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9년도 운영진 소개에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나입 <웃음> 아이올리 팀대해 게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세인 프랜시 그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 올해도 <노래도> 운영진을 <웃음> 도와드리게 된조말런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최인대서영리지하고 <웃음> <샬리베리와 웃음> 김지역> <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불페어 파리게이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예상이라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이세기획팀에서 일하고 <웃음> <이러고> 있는 <웃음> 최현수라고 하고요. 2년째 팬의 계좌를 맡고 있는데 닉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PCFNC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지현입니다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 조희 못하겠지만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이웅섭 교수님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신규 박사 <쓰다>, 이구재입니다 <이기세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 오늘 19년도도 저희 한 12명의 운영진이 이제 어건계획이고요 오늘은 첫 모임인데 어, 일단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에도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워 있는 조가 지금 다섯 개조를꼴랐기 때문에 오늘 이조가 게임을 같이 하고 우승할 경우에 상품을 좀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등조는 전원 다 일단 스타벅스 선포권을 다 드릴 예정이고요. 아 너무 반응 없다. 자 2등 2등은 4월에 있을 회비를 체감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MVP를 할 경우에 남녀한 명씩 안 돼, 안 돼, 안 돼. 사각도 보톡스 시술권을각 <웃음> 조에서 지금 지갑을 다 꺼내주시고요. 가장 금액이 높은 영수증이 있는 팀에게 저에게 실거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영수이 인정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다시 있으면 폰 들어 주세요 다시 있으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아어 없나요? 는데 이거 괜찮요 알라 얼라얼라이라고했1 8 9 189원 확인할게요 아 이거 어? 야, 우리 <웃음> 자 180만! 180만! 야... 3, 2, 1 없으시면 끝낼게요 2조! 티커 2개! 요자 올해가 몇 년도죠? 2,019원 2,019원에 가장 가까운 명수를 갖고 있는 팀에게 티거세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명수이 있으면은 <exist processo> 2,100원! 2,100원! 일단 2,100원! 1 0 0원 지금 일단 3조에서 2,100원 나왔거든요 없으시면은 일단 3조! 티커 3개! 사과. 타원형. 짜장짜장. 하나 둘 셋. 짜장. 땡. 자 이조. 한테 이조. 사과. 배. 하나 둘 셋. 사과. 오! 오. 하나 하나. 자 모쪼. 김진아 씨. 7하고 4. 하나 둘 셋. 사. 땡. 나중에는 <웃음> 아, 이름 저 모르시죠. 제 이름 뭐지? 민규 응서자 하나 둘 셋. 민규. 오케이. 오. 보조는아 그래 맥주소주 한번면요 맥주소주 하나 둘셋 소주 맥주. 아 그때 네. 자이거 재미없죠 별로 아. 재미 없죠 아. 그러면 자각 조에서 일단 두 커플씩 나와야 돼요 천지창도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조부터 하나 하면 둘을 감볼 수가 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하나 둘셋 고! 하나 둘셋 아니 안 가. 자 하나 둘셋 아.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절차지. 아. 이제, 물병 세우기 게임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도전은 외치는 그때 시작인가? 도전! 도전! 도전! 떨릴 겁니다. 도전! 아. 아. 아. 아. 마지막! 자 일단 2존에 탈락했고요 3조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안했잖 도전했어 도전 한번 했어요 한번 실패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연습 안 하세요? 자, 5조가 실패하면은, 자, 3조, 1등, 일 도전! 아, 연습 이잖아 도전! 아! 여기 각 여자분들 한 명씩 나오죠. 오케이, 스톱! 생 높은 거 같아요. 아, 너무 씨. 낮은 거 같지? 처리가 막 가능해. 가능해. 아네 번. 나5죠내오이 자, 5조, 자, 5조. 오. 자 화이팅. 네 번째, 와. 자, 첫 번째, 시작. 어. 아, 네. 마지막, 네. 아, 다음 네. 검시다첫 번째 도전, 자, 세 번째. 자 시작할게요 터지세요두 <목소리> 번째. 아 실패. 좀더 높이로. 일 쪽가. 아 실패. 아. 와이거. 아. 와. 신... 아. 이아 실패. 자 안보이요자 준비 되셨죠에디 하나, 힌hold, 둘, 셋, 자 이제 이 오!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명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머 멀리서 왔는데 우섭이 아, 와이프죠? 우리씨가좀한 장을 뽑아줄 수 없겠어요 우리 스페셜을 위해서 원장 촬영왔으니까한 장을 공정하게 뽑겠습니다 암물마뭐 하는 없어요아라가네 다시 뽑아주세요 이런... 아초영환씨 아. 아주, 아주 되게 예쁘게 대표님이 한장좀뽑아줄게 자, 공정하게 뽑아줄게요 왜나이저 이걸 보셔야지 자! 누등 이제 어, 어, 오늘 새로 오신 것 자, 1조, 오 오늘 새로오신것 같은데. 자1조 김경수. 감사합 자, 다제할게요 그러니까 동정하게. 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이번에. 고맙습니다. 자어 다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아 게임을 진행하고요 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음 모임은 4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4월 달에는 뭐그 세미나나 정모로 좀 만날 예정입니다. 가지동 오늘 동아리 분으로 송아마니 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웃음> 그냥 저은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문영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자리가 없어갖고 아니의자야하이와는데 그리고 김진영 형님한테 오늘 아이은 언제 보고 지기억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영진에 감사하고요 스타벅몇분이 하나? 여 분? 같이 가니다 2등이 3조 네 3조는 다음 전부 할때패비가 착각이 잖아요 문영진은 과학다네수고하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만 저는 필요가 없어요 응 열심히 하시 분께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 2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을으요1호다네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그서 너무 반갑워요새 많이 받으세요 자고생하셨 재밌게 일축하러 가다니 고맙습니다